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어, 말씀을 전해주실 어, 목사님은 우리 세나교회 형제교회 네,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우리 연재로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김이성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큰 도전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면 그냥 우리 집에 온것 같아요 너무 좋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도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아름답게 지금 여러분 아시죠? 예배가 올라가면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온 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예배가 올라가면 주님이 선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온 우주 만물에 별들이 다 잠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가운데 어느 분은 좀 상한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요그 상한 마음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의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수근 목사님 예, 너무 제가 장로님하고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모습 보니까 너무나 변화를 잘 시켜놓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기도의 집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요 엄청난 부딪힘이 오므로 마지막 때를 건드리면 사탄도 총공격을 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교회들이 많은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우리나라 강복절 77주년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평양의 대부응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 나라에게 해방을 주셨고, 오늘 감사하는 날이에요. 저희는 이제 내일 되면 강복점바 되면 12시간 연속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한국에 교회가 많고 신실하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이 올려 드리지고 기도가 올려지고 감사가 올려지고 예물이 올려지는 특별히 이네 가지는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 향기 올라가면 사탄이 위에 그 아스팔트 찌꺼기 같은 검은 걸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예배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이것은 향기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뚫고 올라갑니다 예물이 뚫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홍콩 게더링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 월드 엑스포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 2만 한 몇천 명이 들어간 곳인데 가득 찼어요. 저희는 외국인 이라고 한국 사람 150석 따로 마련해 주었고 중국 사람들은 바깥에 만석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도 다 차버리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세 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나오면 중국인들은 거기 엄청난 숫자가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리 잡겠다고. 그때 중국에 다섯 명의 가정교회 리더가 있어요. 이 리더들 다 오셨고 다음 세대까지 준비해서 오, 이렇게 오셨는데 이 다섯 명의 가정교회에 이 밑에 몇 명의 귀찬이 있냐 그러면 요 7,500만 명의 귀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강물 아시죠? 태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구석사 다 공부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는 이 구석의 강물이 사탄은 막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노아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다이을 택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니 합니까? 그 구원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구원의 강물이 정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희 교회가 연재료 교회가 구원의 강물에한 치료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강물의 본류에 치류로 나서라도 그 구원의 강물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치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본류로 사용할 것이다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 와서 요한계시록 다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요한계시록을 막 풀고 이러면요 막 공격이 막 들어올 때였어요 우리도 한 10년 전쯤에 저희 교회에 태필 하우스 기도 집이 있어요. 그 요즘도 한 하루에 한 10시간씩 돌아가는데 그거 세우고, 또 저희는 게더링을 이렇게 합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림이에요. 역사의 최고 할날트는 예수님의 제림이에요 먼저 천성에 가 있는 분들 요상못 받아요 마지막 개주입니다 마지막 개주가 들어가야 상 받지요 그래서 저들은 히브리스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최고 할날트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멋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일이 강북절인데, 우리나라가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코리아, 왜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되었나? 국사 시간에 중동의 상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게 되었고, 코리아, 코리아라고 해서 코리아가 되었다는데, 맞아요. 중동상인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중동상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코리아가 히브리어예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동쪽 끝에서부터 동쪽 것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인데 메인이 우리나라겠죠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주고 주님 재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안할 거예요 제가 주님 세날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까?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툭 하나만 던지고 오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 너희들 성경 말씀 그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막 은혜를 끼치려고 저도 노력 안 해요 그냥 이것만 던지고 갈 거예요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만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을 저희들이 선포를 안한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선포를 안한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무엇이 많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인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요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4분의 3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님 초림 때는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 없지요? 마리아, 뭐몇 명만. 재림 때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하바 베셀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요 많은 분들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과 기도 올려드린 것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 툭 던져드리고, 이것이 오늘 저의 사명인데요 2019년도 2월에 일본의 교토의 절에 가늠상 로봇이 등장을 했어요 그 로봇의 이름은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그 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야신경을 설파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을 다 합니다 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의 관계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보살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로봇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신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벌써 3년도 더 됐죠 저 그리스도는 자기가 나오려고 사탄은 저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재림하는거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가 14번 나오죠 새 노래가 찬양이 향기가 올라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합작품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가나혼이 잔치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거기서 도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1970년대, 80년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신다, 재림 준비해야 한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주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거부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고부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만 은 고부합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사탄은 커튼을 쳐놓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성경 많이 읽고 계실 텐데 구약 성경을 잘못 읽을 거예요. 이사에서 못 읽어냅니다. 예미야못 읽어내죠. 에스겔서못 읽어냅니다. 스가랴는더못 읽어냅니다. 대부분이 뭐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죄림에 관한 이야기. 죄림에 관한, 관한 마인드가 없으면요. 구약 성경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성경 예언의 4분의 3이 주님의 죄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만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부터 심판하시겠대요. 에스케스 9장 6절입니다 교회부터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을 하시는데 늙은이부터 심판하겠다 되어 있어요 늙은이 원어를 보면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 목사, 교육자들, 장로님들부터 심판하시겠다 왜? 내가 그렇게 마지막 때 준비하라 준비하라 일러라 일러라 가르쳐라 했는데 왜 너희들 가르치지 아니했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 받고 안 받고는 너희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이 막 올라가던데 이 찬양이 뭐냐 그러면요 기도의 집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예요 기도의 집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크게 여섯 가지인데 첫째는 미혹의 영 이거 다 아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제는요 이두 번째는 벌써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전쟁 지진 기근 전년병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전쟁 지진 기근이라고 나와 있지 전염병은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전염병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UBS 사본을 보기 때문에 전염병이 안 나와 있는데 표준 원본을 보면 한글 성경에도 전염병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이야기를 함, 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주님, 코로나가를 빨리 제하여 주옵시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 서 제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재난의 시작 들어왔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천년병 끝나면요 괜찮겠죠.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전염병이 나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그 말씀 안될 텐데. 계시록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인을 떼시죠. 첫 번째 인흰 말, 두 번째 인 붉은 말입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두 번째 말 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말도 인도 떼어졌다 보는 것. 검은 말입니다. 기근을 말합니다. 성경의 검은은 기근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준비가 안 됐으면요. 짐승의 표다 받아요. 아기가 있는데 짐승의 표가 없으면 분유 사지를 못 합니다. 아기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분유 안안살것 같아요? 아파트에 많이 사시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전기 끊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교회가 배교한다 되어 있어요. 교회 집단적으로 배교할 것이고 교단이 배교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초림은 준비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3년 6개월 그때는요 그 전에 강냐로 나가야 돼 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요르단에 모세가 올라온 그 강냐로 서서 보니까요 거기는 수천만 명이 와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워낙 강려가 고 우리는 강려가 없지요 산으로 나가라 되어 있습니다 내 아파트, 내 자동차 예수 믿는다면서 그거 생각하면 배교합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되면 배교합니다 세 번째가 사랑이 식는다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식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귀천들의 사랑이 식는다 교회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싸움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번째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미얀마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저 산족에 여섯 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 마을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미얀마는 다 이제 됐대요. 윌크리프 성경 번역 협회가 발표한 거 보니까 올해 말까지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다 된대요. IT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님 재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시간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워낙 이야기가 길. 길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큰, 큰 거는 여섯 번째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돼있어. 히브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죠. 흔드시겠다 돼 있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4년, 5년 전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막흔들 거고, 대한민국 교회도 흔들어 버릴 거고, 우리 교회도 흔들어 버릴 거고, 그래서 알곡과 쭉쭉이를 구분하실 것이다. 코로나 오면서 흔들어버렸습니다. 중국 막 흔들어졌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계속 흔드세요. 누가 진짜냐? 누가 작아냐? 이거 주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게시록 6장을 보면 네 번째 인을 때면요. 총황색 말이 나와서 전쟁, 기근, 전염병, 악한 사나운 짐승으로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하늘이, 별이 떨어지고 막 두려워하지만은 계시록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도. 내 자녀들 인치라는 거예요. 특별한 보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준비하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보호하거야 너는 인쳤어. 건들 수가 없어. 준비하는 자들. 여러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간,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디모데 후세에도 이야기 많이 하고, 베드로서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살로 가서 이야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24장, 한 장을 전부 다 마지막 때 증조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맨 마지막 51절을 보면요. 준비하지 않냐는 자는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어집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너희는 멸망당하게 될 거라.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멸망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준비하라라고 깨어 있으라 하라고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오실 것을 너희가 분별하고 보고 알라는 거예요 24장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시고 25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 이것이 전부 다 마지막 때 준비해야 할것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을 가지고 있다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 믿는다는 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에요 승! 내 삶이 내 인생이 밝아졌다. 예수를 말미암아. 신랑 오심을 알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신랑이 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 문 열어 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 교회 다녀? 교회 나온 지 40년 됐어? 70년 되었어? 그렇다면 내가 너희 보고 준비하라고 성경에서 수백 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준비 안 했어? 너는 예수 안 믿는 자야 그, 그 말이에요. 교회 10년 다녔다고요? 직분이 뭐라고? 내가 성전에서 수백 번 이야기 했잖아. 준비해. 준비 안 하면 너희들 망해. 인생 끝나. 배교해. 너왜 준비 안 했니? 내가 수백 번 이야기 했는데 너 준비 안 했으면 그너 인생 너 책임 너가 줘봐. 이 미련은? 처녀들이.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말. 아시죠? 요에서에도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되어 있고, 이것을, 베드로가 사생전 2장에서 만민에게 이 마지막 날, 육체에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식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리니, 에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부어주니가 뭐냐, 그러면요. 지금 부산은 비가 안 오지 저 위에는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다 그러죠 한 여름 밤에 집중호가 우 비가 막 쏟아져버리는 거예요 1초만 해도 비가 완전히 다 젖는 거 그것이 부어주리는 액케오예요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준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사명을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요 기도의 집에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집만 아니죠 여러 사명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700번이나 주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700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년 1월에 에디오피아 333명 유대인들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 국가입니다 6.25 때 연합군이 올수 있도록 한그 셀라시 황제가 유대인이에요 거기에 운물을받드렸고 333명의 유대인들을 비행기로 모시고 왔고, 올해 가자스탄에 우리 교회, 연재료교회 이름으로 특별기를 띄워서 120분 이렇게 모시고 올 계획이었는데, 폭동이 일어나버렸어요. 유대인들하고만 하면 뭐가 일이 막일어납니 그래서 30명, 20명, 또뭐 40명 이렇게 해서 120분을 모시고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시죠?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그분들을 주님이 좀 이렇게 거리를 두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너희가 저들 돌아오게 하는데, 너희가 저들 예수 믿게 하는데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림을 위한 것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록에 새노래의 찬양이 14번 나옵니다. 그 찬양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은 오른쪽이고 염소는 왼쪽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만, 너희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굶주렸을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렸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에대해을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에이, 사랑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 먹여야 되고.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말이, 이내 세 번째 말이 검정색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그러면, 주님, 경제가 더 어려워질 텐데, 우리나라는 코리아이기 때문에 코리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경제가 더 번창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코리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질때막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는 선교사님 오고 이러면 제가 막 있는 거다 퍼줍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해야 너가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너의 집을 짓는 것이래요. 하늘 나라에 집 지을 수 있는 재료 올리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저들을 세워주고 하는 것이 올려주는 거래요. 여러분 준비할 거 많이 있는데 오늘 이것만 딱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죄림은 역사상 가장 종기하고 멋있는 일이다. 최고의 하이라이트이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 되겠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따라합시다.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멋진, 성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멋진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실게요 어느 사모님이 이분은 마지막 때를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해변을 거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도 드디어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근데 저쪽에 해변이다 보니까 두 형제가 걸어가는데 한 형제는 수영복 멋있게 입고 아무것도 착용 안 하고 수영복만 한 형제는 수영복에다가 산소 마스크 메고 이 안경 끼고 오리발 하고 보트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보트를 타고 저들이 점점 멀리 나갔는데 날씨가 까매지고 막 폭우가 몰려오는 거예요 막, 먼 데서 보니까 그 보트가 뒤집어져 버려요 이 사모님이 예수님에게 주님 저들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침통하시면 이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 애답은 거예요 30분쯤 지나가니까 누구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물 안경 끼고 산소 마스크 에이, 산소통 메고 오리발 했던 그 청년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복만 입고 간그 형제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준비하고 있니? 너는 준비하고 있니 내가 그렇게 준비하라 하지 아니 했니 여러분 그 형제가 살아날 확률 가망이 적지요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준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준비 안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명들 감당하고 사랑으로 나가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되어있어요. 먼저 함께 손잡고 가는 목장 여기 새날교회 사랑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여러분들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전부다 왕관 쓰시고 주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최고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다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담을 받는 멋진 교회, 멋진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다서 주님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것이오니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받친 손길 손길마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에 있어진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흉년이 와도 이삭이 흉년의 때 식물을 심었듯이 백배의 열매가 맺은 것처럼 오늘 이들에게 백배의 열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